대구 서문시장 밥술 모녀가 쇼핑과 먹방을 위해 찾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대구에 가면 막창 위에 꼭 먹어야 하는 안봉국밥 서문시장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갈제비 둘다 목숨 걸고 먹어 죽었어 <웃음> 안녕 <웃음> 그는 먹었는 잔는난 시켰다고 미네랄 원터따 다이 취급 안하 죠？귀한 손님 에게 내주 는 조롱 박 승룡 <웃음> 안뽕 국밥 이 등장 했 습니다. 암뽕이란 암대지의 자궁 부위, 아기보라고도 합니다. <웃음> 대구가 내륙지방인 특성상 그렇지. 육류의 모든 부위를 그렇지. 활용한 음식이 매우 다양한데요. <웃음> 국물 한번 깔끔하네요. 순수하게 암뽕만 가득합니다. <웃음> 원래 이렇게 찔긴가? 원래 식이난양국 처음 먹어 봐서. 양국 밥을 처음 먹어 기름기가 전혀 없고 기름기가 전혀 없고 또 응. 집이잖아 새끼. 음. 와세 마리요? 네. 어? 어? 와아이아 아. 이거 먹으면 안될거 같아 숟가락 들고 있으면서 먹으면 안될거 같아 <웃음> 처녀 돼지 이렇게 배가 있는 것도 좋은데 <웃음> 내 새끼, 새끼가 우리 음. 그래가 요리라 음. 어, 우리 이만치 폐, 폐가 나쁜 사람야 어? 어. 폐가, 폐가 나쁜 사람이요? 응, 어? 약으로 쓰는 거네? 그 새끼도 같이 먹잖아 어? 음, 새끼도? 무서운 기를 들었지 우리 우한 폐렴에는 굉장히 좋겠네요 폐에 좋은 안봉 새끼 돼지가 안에 이렇게 베어져 있는 그 안뽕을 사, 일부러 주문해서 그걸 약처럼 다려서 먹는다고 해요. 그게 폐에 좋다고 합니다. 아주. 뭐, 저는 몇번안 먹으면 낫는데요. 몇번안 먹으면 낫는데요, 심지어. 카더라쌉! 음, 진짜 기름기는 하나도 없고, 아삭거리고, 음, 약간 꼬들꼬들. 응, 음, 꼬들꼬들이 맞겠다. 맞아, 음. 꼬들꼬들하다. 아이 먹으러 옵니다. 포항에어도 오고 어.. 맞아 맞아. 응. 대비 뭔가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죠? 음. 아 음. 고소매 고소매. 이것은 감자인가 수제비인가? <웃음>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아 음. 그냥 김치요 어, <웃음> 맛있네 이거 어 뜨거 엄마 배 많이 씻고 싶어 엄마 배 고팠어요? 아니 <웃음> 아닌게 아닌데 엄마 국수 더 드세요 무 생 고추냉이 아 말아먹어야 되는구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맛있어요. <무늬> <맞아요. 무늬> 아 완극